대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어, 기대하시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길어져서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보수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 보수가 좋은 것 아닙니까? 진보가 무엇인지도 찾아봤습니다.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일본에게만 이익을 주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불의한 기득권의 편에 서서 서민들을 속이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은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짜 보수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보수를 세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촛불 행동에서 촛불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학교라는 종신대를 졸업했습니다. 가장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는 합동에 속한 목사입니다. 제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라의 위기 앞에 진보 보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보수든 진보든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나쁜 짓만 하는 놈들 나쁜 짓만 하는 놈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윤석열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를 참칭하면서 여러분을 이억만해 먹는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태블릿 PC로 사건을 조작하고 표짱짱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대장동으로 사건을 조작하려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윤석열이 되고 여러분이 나아진 게 있습니까? 윤석열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마누라 편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가스비로 중내상해하는데도 자기 영덩이 깔고 앉는 병기를 2천만 원도 넘는 돈을 주고 그렇게 만든 작자입니다.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윤석열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오직 술 먹은 생각만을, 술 먹을 생각만 하는 대통령, 괜찮습니까? 윤석열 끌어내리고, 제대로 된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 나만 잘 사는 세상 끝장내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사기꾼 대통령 물러가라 윤석열을 다 도하자 김건희를 구석하라! <웃음> 윤석열을 다 도하자! <타도하라! 웃음> 감사합니다.